아 근데 오늘 컨텐츠를 또 저기 뒤돌아보고 계신 분이 <웃음> 준비를 해 주셨는데 죄송한데 너무 뛰어 댕겨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고기 조금만 주면 안 돼요? 아 여기 있습니다 어? 밥 안좋아 주셔도 돼요 어? 방금... 어, 어, 어, 어? 우와. 어? 어? 어? 어? 이게, 어, 이게 아닌데? 이게 잠깐. 야, 잠깐만 잠 뭐, 뭐가 이상하 음? 다시 고기 좀 다시 줘볼래요? 여기 있습니다 어? 지... 어? 어? <웃음> 가 여기 있습니다 어! 어 위로 올라가! 어? 고위가 위로 올라갔어 왜? 자 여러분들 네요 소를 잡아보시겠어요? 아이 어디가? 어? 어? 야야 잡아 잡아! 자, 잡아라! 블룸이 야, 멀어지는데? 야 어. 뭐야? <웃음> 어. 잠깐만 이거 포위하자 들어봐 뒤에서 밀어줄게, 그래, 뒤에서 밀어줄게. 그래 그래 포위해 포위해 포위해 내가 딱 180도 각도에서 몰아줄게. 어쩔 건데 이러면? 소머리 국밥 머리 이러면 소머리 어쩔 소머리 건데 니가? 이러면 어쩔 건데? 어 뜬다! 어 오, 속아 뜬다! 뜬다. 어, 어 속아 뜬다! 속아 떠 버린다! 지금 지금! 롬, 롬, 롬. 아 아! 야 안돼 안돼 돼, 안 안돼 안 돼. 포위 포위 천천히 천천히, 천천히. 포위. 천천히 거리도, 거리도, 포위 거리도 거리도 거리 포위, 포위. 잠깐만 일단. 안어야 이거 뭐야? 어 죽였다! 었다 죽었다! 고기 고기. 고기! 나카, 나... 어? 고, 고, 고! 고기 어디 갔어 고기! 고, 고, 고. 이거, 고기. 이거 혹시 또 예찬님 서버 터트릭 2탄인가요? 아하 <웃음> 고기! 아, 아닙니다. 아,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아닙니다. 고기, 고기, 고기! 고기, 고기. 아, 저 굉장히 고생했어요. 고, 고, 고. 힘들었어요. 아, 알겠습니다. 야, 이씨! 뭐 이런 걸 만들었어, 이씨! 아, 여기있다 아까 자, 그런데, 날아갔던 고기! 예 네. 네. 그 디코에다가 이 컨텐츠에 이제 모티브 컨텐츠를 제가 올려드렸습니다. 이거 유튜브에서 다들 보셨죠? 아! 이거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거야 뭐 이런 거예요? 아네 디코를 보시면은 어떤 거지한 번에 확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의 콘텐츠 제목 왜난 행복할 수 없어 <웃음> 왜난 행복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하지 왜난 행복할 수 없는, 나, 거야. 수 없는 거야 어? 어? 어야 어? 어? 왔다! 와! 나무 먹었다! 먹었어? 먹었어? 이게 나무 밑둥에서 캔 다음에 갇혀 있는 나무를 상자는 도망 안갈거 아니야. 상자는 도망 못 가겠다. 어떻게든 만들면. 거기에 난파선 있는데. 멀다. 어 아, 이거 이거 쉽네. 왜왜왜 왜. 왜, 왜, 왜. 이건 이건 너무 쉽네. 그냥 이렇게 아, 아. 뒤에다 이렇게 다 블록 다 설치해서 하면은 어 바로 그냥 먹어. 야 근데 좀비들도 나한테 멀다. 아 좋다 와. 좀비들도 나를 싫어해. 이녀석못 오겠지? 이 녀석 너이 녀석 너를 용암 쪽으로 몰아주지 어쩔건데 네가뭘할수 있는데 네가뭘할수 있는데 <웃음> <웃음> 어? 야야 스켈레톤 찾았어 싸보시지? 어? 오 어쩔건데 어, 네가네가 <웃음> 어쩔건데 우리한테 <웃음> 네가 어쩔건데 일로와봐라 <웃음> 야 그러면은 이거 지옥문 열어가지고 얼른얼른 얼른 해볼 순 있겠다 어. 이게 지금 파밍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 양동이만 만들어서 여기 용암이 타니까 이거 깨버리자 근데 이거의 완료 조건은 뭐야? 뭐 항상 하던 거 아니야? 엔더드래곤 다시 그러니까 또더드래곤? 또더드래곤 아니야? 드래곤을 잡으시면 되죠 좋습니다 잡을 수 있다면. 그러면은 엔더드래곤에게 가까이 가서 엔더드래곤을 날려버리자 어? 그것도 작전이야. 나 진짜 배고프다 는 사람 나, 나 배고픔이 좀산나았어 그럼 상자 만들면 내가 스튜 넣어놓게나 여기.. 스튜? 어, 나 아까 배 털었잖아 어 배에서 나왔어 오오오 상한 스튜네? 응 어? 어? 다행이야 실명밖에 안 됐어 실명.. <웃음> 야, 비소리자 다행히 상하네 <웃음> 빗소리 눈을 잃었잖아, 연비야너 때문에 아니야, 금방 괜찮아. 괜찮아질거야 일 명밖에 안 당해서 잘 보여 근데 이게 밀려나는 판정이다 보니까 음. 벽까지 밀어내면은 갈 곳이 없어 맞아 맞아 그게 가둬놓고 먹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결국엔 또 해야될 건 히가 피... <웃음> <웃음> 아, 잠깐만 아니야 아니 거래 좀 그만해 이 거래 중독자야 근데 엔더맨은 못잡아요 배 아니에요? 태워놓으면 되지 배가 날라간다면 배를 내가 한번 시험해볼게. 배 태워놓고 어, 어, 어, 어. 지평좌표계에 고정을 시킨 다음에 어. 패면 되는 거야. 자 이렇게. 배 태우는 것도 일 아니야 그러면. 이게 근데 되게 안심하고 내려가도 되긴 한다. 맞아. 날 때릴 수 있는 예가 없어. <웃음> 오케이 철. 스킬리스 나 보니까 화라고 화살 나왔어. 굿 그래 가둬놓고 패면 되지 니가 어쩔건데 그래 건방지게 스켈레톤 패기 진짜 쉬워 음. 지난번에는 진짜 스켈레톤 때문에 토 나올 뻔 했는데 <웃음> 오늘은 <웃음> 살것 같아 오늘은 그나마 어 그나마 살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지만 나 외로워 외로워?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그 누구도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 하지만 우리들은 서로 다가갈 수 있어 어? 되나? 되는거 맞지? <웃음> 아이고 당할수 있는 사람들이 하필 이 사람들이네 아이고 아이고 너무 들어가는게 불편하지 않나요 저희? 다 됩니다 저는 약간 마인드가 미국식이라서 미국은 어떤데요? 예 어떻게든 작동만 하면 된다 미국인들은 다 그렇대요? 네, 아 테슬라 같은 거 보세요. 굴러가기만 하면 팔잖아. 기능이 되면 파는 거예요. 음,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. 아 가시죠, 바로 가시죠. 그래도... 기다릴 필요도 있나? 오기... 주차할 필요 없습니다. 지금 구하고 있는데? 연비 지금 열심히 고기 구하고 있는데, 와, 쟤네, 이야, 야, 연비야. 어? 뭐? 식량은 너랑 나만 먹자. 뭐? 나 그래도 고기, 여개 얻음 o o d d o i n g o 든 a 든 s e 든 n n u d e e n Duden, d d e n n d u 제가 고기를 왜 구하는 줄 아세요? 여러분? 음. 연비가 길을 잃은 것 같기 때문이에요 어예 네. 됐다 뜨...든 뜨...든 이러면 네가뭘할수 있지? <웃음> 뜨...든 뜨...든 음. 됐다 고기! 아 어, 나이스! 아 이렇게 하면은 아 알았어! 고기 잡는 법 알았다 이제 고기 어디일텐데? 연비야 해진다 어 왔다 왔다 연비 왔다 여기 뒤에 나몇개 구해 왔어 고기? 아까 얘기했잖아. 근데 왜네 개만 넣어? 여섯 개라 그랬었잖아. 양고기 두 개니까. 아양와 의심하는 2개. 거야? 야. 와 진짜 의심하는 거 보소? 야너 기다려주는 사람 나밖에 없다 여기서. 어? 다 갔어? 다 가있어 지옥에. 사람. 그래서 하지만 나 여기 거야. 안에서 돼지고기 7개 구했는데. 어. 미스라 빨리 갈게. 야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? 어디서 돼지 소라들린다 맵 돼지들을 이끌고 가고 있어 어, 돼지 소리가 돼지 <웃음> 소리가 우와 근데... 돼지 진짜 많이 들고 왔어 어? 오, 오, 우리 근데 금옷을 일단 입어야겠네 그럼야 미쳤다 이거 비쏠아 내가 뒤에서 막아줄게 어어 어, 어. 이 녀석들아 나올 생각을 하지마 이 녀석들아 <웃음> 어 날아간다 게지가 난다 오 게지는 배울게 와. 굿 일단 요새로 갈까? 우리 그러면? 예오 요새다! 진짜 쳤네 이걸? 어? 어? 진짜네? 네. 냄새가 난다니까? 여러분 왜 요새 냄새를 도대체 못 맡으시는 거야요치지 신기해. 진짜 남의 서버에서 도까지 이러니까 되게 진짜 어 근데 남의 서버 에서까지 이게 주작이 아닌데 사실 <웃음> 뭐 있냐 근데 이거 진짜 뭐 좌표 보는 법이 뭐가 있는 거야? 아니 냄새로 찾는다니까? 아니 냄새가 어디 있어. 모니터에 <웃음> 코 박았나 이 씨. 쟤는 진짜 그 옛날에 살았었어야 돼. 약간 <웃음> 사냥으로 부족을 이끌 때 그럴 때 살았으면 부족 캐리했을 듯. 그지 그럴 때면 이제 안에 한세두고 와아 소리야 안에 세 명이래. 야. 야, 평행 우주에 빗소리는 행복하니? <웃음> 나 찾았어 얘네. 나도 찾았어. 야, 여기 딱 좋아. 어. 갇혀 있어 애초에. 나이스 너희들이 뭘할수 있지? 백인 쪽. 먹어 이거 근데 나름 약간 방 구석에 있는 거 좋아하고 뭐 친구 없어도 상관없고 뭐 이런 사람들 모이니까 빨리 깨는 것 같은데요. <웃음> 이거 <웃음> 되게 사회적인 사람이었으면은 약간 어 거래가 안 되네. 막 슬프고. 어 소가 가까이 못 오네. 슬프고 막 슬퍼하다가 늦게 깰거 같은데. 우리 아무 감정 없음. 항상 있던 일이야. 항상 <웃음> 있던 일이야. <웃음> 항상 외로웠어? 항상 이랬어. 몇개 모았어? 나 지금 블레이즈가로 10개. 나 막대기 두 개. 그럼 다 됐네 어 진짜? 쏘라 초록숲 찾아줘 이거는 근데 냄새가 안나 찾아주세요 야 이걸 또 찾네 여기에 요새도 같이 있네 심지어 음. 우와 이게 요새 냄새를 맡고 여기까지 온 거야 쟤는 어 벤더민이다 눈 준대 마주쳐 일단 눈 마주쳐서 꼬셔봐 내가 꼬셨어. 어, 야 여기 딱 가두기 너무 좋은데. 연비 이쪽으로 내려와 볼래? 어 여기 여기 내가 위로 못 오게 막았어. 그렇지. 어, 연비가 이제 밀실에서 엔더맨을 폭행하고 있습니다, 여러분. 근데 나저 아무것도 없어서 손으로 떼지 떼지 하고 있어. 손으로 지금 맨 손으로 폭행하고 있습니다. 나왔니? 아무것도 안 나왔어. 아 하지만 이곳은 괜찮습니다 여기가 바로 엔더맨의 서식지이기 때문이죠 어 엔더맨 여기 개많아 우리 엔더맨 친구들 형은 눈 마주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야 여기 짱많아 아까 거기 빗소라 여기 오케이, 뒤에 어 대기중 대기중 어 네마리 네마리 대기중 네마리 두마리 그렇지 아, 됐다 됐다 나 나올게 나 나올게 벽에다 몰아 벽에다 몰아 어 하나 나왔다 어두개두개 두 개. 먹었어 우후아 아. <웃음> 제발 왜안 나오는 거? 니네들은 내려이 씨 와씨 이 엔더 진주 두개 얻었는데요 지금까지? <웃음> 저희 가 혹시 엔더진주 다섯 개 얻으면 나머지는 좀 주시면 안 돼요? 오케이 다섯 개얻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. 나머지는 와우 제가 엔더맨 픽업 아티스트로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뭐 주변에서 눈을 좀 마주쳐 주면 좋거든요. 눈을 좀 마주치면 이 녀석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쫓아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딱 음, 그럼 바로 이제 모여주는 모습을 어, 볼 수가 있고요. 손님 들어가십니다. 예, 많은데요, 지금? <웃음> 잠깐 저건 본. 저건 뭐야? 선생님, 많은데요? <웃음> 저, 저건 뭐야? <웃음> 저건 또뭐 하고 있는 거야? 여기 도축장입니다. 잠깐 트스를좀 <웃음> 가지고 있는데요. 메지구리좀 <웃음> 판매하시나요? 네 지금 도축 중인데요. 혹시 아, 진짜? 제가 도축할게요, 선생님. 아예 예, 오세요, 오세요, 오세요. 오.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저기요 비둘님 지금 예? 저기 제 뒤에 지금 손님들 보이시죠? 아네네 예, 손님들이 워낙 좀 뜨겁게 좀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어두 마리 두 마리 지금 탔어요 거기 타세요 예 네, 거기 타게세요 다 타졌죠 그러면 저는 또 영업 나가 보겠습니다 네 <웃음> 여기 한 명이 초록숲 위쪽에 좀 자리를 잡고 서 있어야 돼. 여기서 계속 호객행위을 해야지. 어 손님이 스폰되는 것 같거든. 저희 손님 많아요. 아 지금 그쪽 야. 좀 비워 주셔야 되는데 지금. 이거. 아 근데, 근데 지금 중국인 단체 관광 손님들 오셔가지고. 지금 연비도 단체 관광객 손님분들 지금 상대하고 있거든요. 예. 네. 여기 지금 바빠요. 어머. 아니 기다려 기다려 괜찮아. 저는 금방 지나가요, 연비님. 여기 여기 손님 좀 대형 대형 지금 지금 여기 여기 여 엄청 왔어 엄청 왔어 여기 엄청 왔어 일단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드리블 드리블 드리블 이렇게 어, 하면은 어어어 올라오면 이제 한 명씩 내려가서 옆으로딱 밀면은 그렇지 아무것도 안 끊거든요 어 나왔다 나 하나 나온 거봐어어 어. 여기 위로 하나가 삐져 나와 있는데. 어, 어, 나 왔다. 진주. 이거 어떻게 못 먹나? o 마리를주은 하나 나온다 말이야? 어, 세 개, 세 개. 세 개. 저기 김치 사장님. 예, 예, 예. 김치 없으세요? 뭐 어, 걸려요. 지금 갑니다. 김치당그러 김치당 예, 잠시만요. 여기 이거 넣어둘게요 엔더진주. 예. <웃음> 예, 예. 김치 담그렀습니다. 아예, 잠시만요. 제가 길좀 비켜드릴게요. 길좀 비키면서 예. 밀어드릴게요 이렇게. 한러 올라가야 돼. 자, 자, 자, 좋습니다. 배추가 아주 싱싱해요. 아, 예. 아이 김치 맛있는 김치. 나왔다. 아, 이게 어? <웃음> 김치 승천시키지 마시고 상자 이용해주세요 상자 아 예예 예. 네, 저 겉절이 좋아해서 맛있다, 이런 거죠. 네 겉절이 좋아해가지고 저는 어. 자 마지막 손님 들어갑니다 어. 아 잠깐만 김치 사업하고 계시네 또예예 예, 예. 여기 잠깐 없어요 아이 참아 좋습니다, 좋습니다. <웃음> 2인 1조로 하면 금방 되겠는 <웃음> 저게 되니까, 뭐야 <웃음> 저게 <웃음> 뭐야 <웃음> 그또 수석 셰프가 또 김치를 잘 담그거든. 요 <웃음> 네, 해남식 김치거든요. 해남식. 에. 네. 우리 왜 이거 익숙해져? <웃음> <웃음> 이상하게 아, 잘한다. 우리 왜 절여져 한대요? 버려? 기괄적이야, 사실 하다가 이제 금방 포기하실 줄 알았는데. <웃음> 이거를 깨려고 하네. <웃음> 나약하지 않아. 우리 그렇게 나약하지 않지. 시간만더 있었으면 진주도 우리 손으로 열두 개다 하긴 했지. 죽어! 죽어! 빨리 죽어! n dun dun dun dun dun dun dun dun dun dun dun 있어 진짜 아, 기다려봐 이드 u n 잘해 내가 아까 먹었던 데가 있거든 지점이 꺼내고드리고드리블드리블그다 기다려봐 그리고, 그리고, 그리고, 그렇지먹었고다섯개그 이야! 그리다리다리 그러면 이거 엔더 진주 그냥 넉넉하이 그냥 한 열몇개 주시죠? 엔더의 눈으로다가 아 원래 이런거 잘 안드리는데 <웃음> 와 됐다 야 이제 와. 돌아가기만 하면 돼 안죽고 어 근데 있잖아요 예 진주를 뿌리면 다시 어떻게 먹어요? 하나로 딱 뿌리고 있잖아 <웃음> 저위 치가 확실한 걸까? 이거 맞아? 아니 그러니까 이게 <웃음> <웃음> 야야 <웃음> <야, 웃음> 어디가? 아잘좀 던져봐 어디 뭐, 어디갔어 어디 이거? 김치, 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아니 방향이 이게 맞는 방향이 이게 확실할 수가 있어야지. 좀 먹어 있어. 뭔데? 아니야 그래도 밀린다니까. 어어 어? 맞았어. 음. 빗소라 그 방법 돼. 그렇지 그렇지. 여기 맞아 여기 맞아. 일단 가자. 저 먹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거? 열네 개 있어 열네 개 있어. 근데 우리 엔더월드 갖다 치고 잡을 수 있어 우리? 일단 해봐. 얼굴이라도 보러 가야지. 그래. 그도어어 어. 합이라도 어, 어. 보자. 근데 솔직히 활이랑 화살만 좀 지급 받아볼 수 있을까요? 네? 활이랑 화살 정도만 어떻게? 활이랑 화살이요? 예 예. 화살 두개 있거든요 우리가 구하려면 화살 정도는 구할 수 있었어 어 해골 몰아놓고 할순 있었지 우리가 당연히 다시 때끌어졌어요 <웃음> 아 시간이 없어서 그래 우리 예? 아이, 에이 기분이다 와우! 굿. 에이 기분이다 와우 굿배 탔어 배 탔어 아 이런 씨 <웃음> 잠깐만 배를 내가 딱 타! 이렇게 딱 타! 으악! 난다! 아, 아, 하늘은 <웃음> 난다! 하늘을 난다! 얘들아 안녕! 나 우주로! 우주로! <웃음> 그냥 배에서 내려버려! 배에서 내려버려! 배에서 내려버려? 어 아닌가? 왜, 왜 우리 건안 뜨지? 어 뜬다! 내렸어. 뜬다! 이 아래를 보면 뜨나 보다 아... 아 아래를 보면 뜨는 거야? 아 몰랐네 어야 어, 저기! 저기 있다! 여기, 여기 여기!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! 오오 어, 어, 어, 어, 뭐야? 너어색게컨트롤 어, 잘하고 있었네? 아래보면 뜨네! 아래보면 오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! 야야야 아나 여기다 보트를 <웃음> 뽑을거야 아 설치할테니까 반응속도 오케이 반응 속도. 아, 둘셋 어, 하나 둘셋 아! 아 됐다! 안다왔 아, 안돼 안돼 안돼 위에 보지마! 아하하봐 아랍다 플라이브로 나, 나 <웃음> <난> 서버 티겠다고아 <웃음> 일단 들어와 에 착륙했어 착륙했어 들어와 들어와주세요 빨리 봐. 빨리 와 됐다. 됐다 됐다 방향 어딘데 그래서 아, 아 F5를 하면 안돼 F5를 하면 안돼 아, 저긴가 보다 대충 그지? 이게 한 사람이라도 앞을 보면은 그냥 떨어지네 음. 그냥 밑에만 보고 있으니까 우리 지금 고개 숙이고 있는게 고개.. 어, 잠시만, 나, 고, 고개 저만 보여 <웃음> 아니야 너는 앞을 너는 앞을 봐 너는 앞을 봐 너는 앞을, 앞을 봐 너는 안 알았잖아 지금 오늘 뭐라는 거? 오늘 뭐야 앞에 어쨌든 섬이 보여. 어쨌든 가라. 이따 가나 가 날치야? 통? 또통 통. 통. 야 이렇게 된요야 <거야. 웃음> 이렇게 형 나라? 우리 이렇게 어, 씨. 어 여기 있다. 오, 오, 잠깐만. 저, 저, 어 잠깐만. 어디? 저저 어? 여기 여기 여기. 우리 드디어 갈수 있는 거야? 아 거기야? 어, 어, 어 어디 어디 들어와? 어. <웃음> 내거 보고 와. 연비가 찾았어. 올라. 와. 와. 고. 어. 일단 가보자. 어, 일단 가보자. 어. 그래, 이 없어. 야, 우리끼리 잡고 밀리는, 잡고 밀리는 거였으면은 들어오자마자 밀려 죽었다 이거. <웃음> <웃음> 이거. <웃음> 그런 말하지 마. 패치의 곳이잖아. <웃음> 이거 활은 제대로 나가는거 맞냐? 뭐나 있는데 한번 쏴볼까? 우와 대박! 야 이거.. 아야.. 나로 온데 <웃음> 어! 나터졌어어 터쳤... <웃음> 됐다! 됐다! 나 됐다. 터쳤어, 어어 됐다 됐다! 아내 주변에 연비가 있어서 화살이 더 이상하게 간거였구나? 화살이 막 S자로 막 꺾이더라고 배이야 <웃음> 저기. 야, <웃음> 됐다. 이게 대누 그렇지. 떴어. 떴어. 다 터뜨렸어, 없어 터뜨렸어, 이제? 터뜨렸어. 다 없어? <웃음> 내려온다. <웃음> 내려왔다. 야, 멀리서 활로만 해. 활로만. 얘, 얘 때릴 수 있나? 어, 때릴, 수 있나? 어, 때릴 수 있나? 야, 얘는 멀리 안 가긴 하는데. 어 잠깐만 야쟤 멀리 안 간다 활 그냥 가까이서 그냥 아 이건 안되는구나 어! <웃음> 엔더맨도 민다 어? 어? 어 날아갔어 <웃음> 어디갔어? 야 엔더맨 우주로 갔어 뭐? <웃음> 이렇게 세상엔 평화가 찾아왔어요 찾아왔어와 <웃음> 지금 이걸로 끝나? 저기 예찬님 아, 아 당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. 그 엔더맨은 영영 돌아오지 않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니 이러면 우리가 못 해잖아. 이렇게 여러분들이 드래곤으로부터 평화를 지켰답니다. 이야. <웃음> 이야 신난다. 이야 신난다. 이야 <웃음> 신. 이야. <웃음> 이 녀석 화를 피하다니. 하지만, 대고 쏜다면? <웃음> 연비 어떻게 맞춰지 됐다! 어! 너 어떻게 맞췄냐? 아 맞다, 너칼 있지? 나는 <웃음> 칼이다, 이 자식아.